착했습니다예해 yeah, 햇빛이 내 눈을 갱갱 <웃음> <웃음> <웃음> 도돈 이 조그맨 애는 뭐지? 물이래 양념이 어머 야너좀 저리 좀 가있어봐 너 저리 좀 가있어봐 애기 안녕 애기야 유라 애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응? 눈썹이 없네? 눈썹이 어디 간 거야? 고모한테. 응. <웃음> 나안 닮아서. 고모가 그들에. 언니가 사진 세개나가 올려놨거든. 이 터놓고 있어. 오늘 용가 뭐야? 왜 울어? 기분 안 좋아? 멈췄어? 멈췄어? 눈을 감고 오네? 눈을 뜨고 가야지 <웃음> 아이고 이 귀한 거이 귀한 발이 샤인 머스켓 하나 똑 빼먹고 싶네 이거 <웃음> 포도알 포도알 무슨 <웃음> 일이야 이게, 이게 발이 어떻게 이래 발이 너무 조그맣잖아 <웃음> 어너 머리결 좋다. 우러우러 <웃음> 다 울어, 다 울어 울어 울어 우러우러우러우러 울어. 울어, 울어. 울어, 울어 울어 울수 있을 때다 울어 나. <웃음> I love song. <웃음> 오 오. 오. 저기 갈라 아왜그래 진짜 어이 어오이오이저이 어이 어이 어이 어나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오이오이오이 어이 어이 어이 어어어이 기상 기상 야 진짜 진짜 진짜 기상 기상 해가 떴는데 중추에 떴는데 잠을 자? 기상 이뻐, 머리카락도 얼마 앞서가지고 벌써 벌써 눈물 올라 눈물 눈물 얼른 가라. 이모가 집 사줄게 뭘 집을 사는거 <웃음> 몰라 집 사주고 싶게 생긴 감상이야 응. 지금 쭈리 집이 필요하네 어떻게 쭈리 집다 무너지잖아 야 내가 쭈리 집부터 사줄게 미안하다 쭈리야 내 집끼 시끼, 내 새끼가 여기셨네 음, 저거 저거 저거 이거 새끼 응. 열전 음, 됐어 아니, 다입 쳐보고 거기도 못해요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엄마 아기를 낳긴 낳았지만 무늬만 엄마 <웃음> <웃음> 그렇지 애 낳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엄마가 되는 건 아니지 앞으로 우와. 배워가야지 뭐 어떻게 소고 엄마라 그래 엄마는 알았어 몰랐어 엄마도 몰랐어 엄마 몰랐네 엄마도 애기 못 아는다고 할머니한테 혼났어 왜 웃네? 알려주면 되지? 아기는 몇살때 아기는 할줄 아는데 엄마보다 25살 먹었고 아기도못 알았냐고 어 혼냈어 어이없어 알려주지 그럼 알려주면 되는 일을 왜 화를 내? 그러니까 다, 일인가 다 그게? 못해 그게 화낼 일인가? 화낼 일도 아니구만응 나야 음. 왜돌 몰라 피가 꺼매 야기 같이 일어나 좀 걸어 다녀. 일어나. 왜 그래? 조심합니다. 속이 너무 안 좋아서 토하고 응, 응, 응. 설사도 찌릿찌릿찌릿찌릿 보로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내가 몸무게를 쟀는데 2kg가 아니 토하고 똥싸니까 2kg가 빠져 있는 거야. 나 어디 아픈가 봐. 샤드로 응, 아, 응. 응. 응. 아, 뭐, 뭐, 음, 그래. 돈 썼어? 응. 사장님이 좀 묻어. 돈 썼냐고? 응. 썼지. 아 머리 아파. 머리 아파. 사람한 신청해. 알아서 인터넷으로도 안 해. 대충 그 언니가 사는 도우면 더잘 알게 알려줄 거야. 아우 쭈리 간식 맛있게 생겼다. 엄마가 뭐 오징어 먹어도 되냐고 그러고 <웃음> 엄마가 오징어안 사주고 강아지 오징어 먹었 그 노래가 갑자기 왜 나오지? 젠젠젠! 음... 젠틀맨이다! 술 먹는 너만 잘났냐? 소주 먹는 나도 잘났다! 젠젠젠! 젠틀맨이다! 버스카드 충전 안한 너만 잘났냐? 신용카드 쓰고 다닌 나도 잘났다! 젠젠젠! 젠틀맨이다 삐졌어 여기 무당집 아니지? 사이 사이? 사이 사이? 뛰어! 렛츠고 전 토끼 토끼 토끼 산 토끼 도끼, 토끼는 뛰어뛰어가 뛰어뛰어가 언덕을 뛰어뛰어가 뛰어가다가 넘어졌어 상처에 무시를 발라 뛰어가다가 넘어졌어 세바퀴 네바퀴 불렀어 응급차가 올렸는데 산이라서 응급차가 못와 그래서 헬리콥터 왔지 헬리콥터 왔는데 빙빙 돌다가 나를 못찾았어 그래서 나는 산속에 고립됐지 고립된 지 10년 김씨 표르기를 찍었어 김씨 표르기를 찍은 나는 산 도끼 도끼의 에 마리, 말 곰채말이다 산집에 있어 아빠 곰은 공탕으로 끓여먹고 엄마 곰은 아빠 <웃음> <웃음> 새벽 4시 45분 쭈리도 깨고 나도 깨고 언니가 해봐 동동 음? 쭈리야 내가 할거 엄마? 응 이거 해봐 잘려 울지 말아 애기야 울일 아니야 배고파요 주라주라 주라 주라, 주라, 주라 하나도 주라. 없어 이뻐요 봐봐 예. 아, 음. 세상에 울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음 뭐. 음 여, 여자는 딱 태어나서 세번 울지 시끄러 거. 알겠어 알겠어 이렇게 띵띵거려? 띵띵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띵띵띵띵 띵띵. 어? 너무 세게 들었어? <웃음> 미안해요 처음부터 잘하는 엄마가 어디있어 맞아 엄마도 애기 무언 뭐 낳았다고 할머니한테 돈 났어. 그래. 아 처음에는 그래. 초보 엄마는 어설픈 거야. 무조건 좀 지나면 너도 경험이 생겨. 그래. 실수는 경험의 바탕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집에 도착했습니다 조카는 오늘 불주사를 맞으러 가고요 저는 집에 와서 헬스장을 알아볼 거예요 2020년에는 뭔가 달라지기 위해서 새로운 목표 하나 정해두고 계획을 실천하시는 건 어떤가요? 저는 제이가 되고 싶은 P입니다 제이가 되고 싶은 P로서 이번 년도첫 버킷리스트는 헬스다니기입니다. 영상은 여기서 끝납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